나. 어. 근데 짱오락실이었어 <웃음> 수고한으로 <웃음> 끝났어. 나는 원래 게임 자신 없거든. <웃음> 게임 못해. 이렇게 완벽하게. 완벽하게, 다 모... 틀리냐? <웃음> 완벽하게 못 완벽하게 못하지 못하구나. 게임을 안 해. <웃음> 못해서 안 해. <웃음> 나도 못하는데. 어. 저번에 어. 재밌어. 근데 노래 소리가 너무 안들려 노래 박자에 맞게 해야 되거든. 게임하고 놀면서 브이로그 찍네? <웃음> 그러니까. 태어나서 어. 처음으로 오락실에 같이 가봤네 그러니까. 근데 진짜 웃긴 게 우리는 일단 결혼하기로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친해지는 거 맞아. 것들. 먼저 뭐 많이 놀러 다니고 어. 한게 <웃음> 결혼하기로 한게 아니고. 결혼하기로 한 처음에 그때부터 <웃음> 놀러 다니는. 응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? 그러게. 우리 완전 잘맞 아! 게임 못하니까 자포자기 하는 거 맞지? <웃음> 그 가느다란 다리로 <웃음> 맞춰보겠다고 <웃음> 이러고 <웃음> 어정쩡한 <웃음> 사람 이러고서 너무 웃겨. <웃음> 내가 그 게임을 잘 못하고 게임에 뭐 그런 이상한 승부욕 아무것도 없거든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. 나는 그게 어. 한단 보통 어려운 거 이렇게 하는데 어. 난 솔직히 보통을 더잘 하거든. 어. 진짜 간단한 건 오히려 맞추기가 힘들어 박자를 어. 너무 느려가지고. 어. 몇년 만에 해봐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 했는데. 되게 잘하던데. 아니야. 지쳤어. 그거에서 좀 어떻게? 어떻게? 다음에 또 하자. <웃음> <웃음> 위에서 잡아야지 잘 나오네. 아. 우리 아까 거기 옷 하다가는 거지? 어, <목소리> 피자집? 어, 피자집? 피자집. 오빠가 자꾸 피자집 간다 그래가지고. 아니야? 우리 지금 피자 뭐까지 먹으면, 아, 못 먹어. 한 조각도 못 먹을걸? <웃음> 이 바지 왜 1900원이야? 왜? 진짜 볼래? 아니. <웃음> 볼래? 아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빠 아까 그 파란색인가 하늘색 사고 싶다 했지? 어, 아, 어. 그거 뭐 하나 면될것 같지 않아? 그래? 오늘의 쇼핑 성공? <웃음> 어허. 아, 이 색깔은 별로예요? 아니 뭐, 이 색깔도 애매한 좋아 애매한 회색 이게 15,900원이에요 밑에는 3만 1,800원 이거는? 근데 괜찮은데? 이거 좀 바꿨다 어.. 컬러? 컬러 그냥 괜찮아 이 색깔도 이거는? 너무 파란가? 아 이거는 약간 청바지랑 입으면 파랑이 될까봐 그래? 어, 이거 연한 게더 나은 것 같아 어... 이거? 어 12,900원 어, 괜찮네 괜찮은데 어, 나이 도어때 그냥 막 이렇게 좋겠다. 이거 괜찮아? 어, 그거만 입고 다닐 거 같아. 어? 아, 아, 이거 주는 건가 봐. 어. 어. 너무 힘들었데, 봐. 아, 아아 그래? 다른 거 건질 거 없나 보고 있었 <웃음> 어. 아니, 고모, 권지, 고서.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다, <웃음> 여니이가 사시는 거야? 응. 엄청 잘 입을게요 고마워요 이제 하늘색만 입는 거 아니야? 계속 어 이제 여름에 입는 거 하늘색 그리고 조금 긴팔 입을 때는 연두색 <웃음> <웃음> 좀 여러 장 살까? 어? 좀, 좀 여러 장 사놓을까? 돌려입게 <웃음> <웃음> 내 유튜브 그 캐릭터 복장이 될 거야 <웃음> 일주일 동안 <웃음>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 제그 계절 내내 있는 티... <웃음> <웃음> 집에선 <집에서는> 고추장만 먹고 <웃음> 티셔츠는 그 티셔츠만 입는다 <웃음> 아무튼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좋다 아 편하네 불 편하네 가볍고 아. 이거 뭐 영상 을 쓰든 안 쓰든 나중에 재미로 볼수 있고 아. 아마... 내가 그... <웃음> 게임한 그 장면은 아마 쓸것 같은데 아 그거 <웃음> 그쓸거 <것> 같은 느낌인데 <웃음> 너무 휘청휘청 위태롭게 북을 <웃음> 치더라 어제 너무 그 남자답게 치지 않았어 굉장히 좀좀 <웃음> <웃음> 좀 남자답게 쓸어질 거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<웃음> 그랬지 뭐 그랬구나. 응. <웃음> 하지만 난쓰러지지 않아. 아 그렇지. 응. 이제 우리 어디 갈까? 우리 지금? 이제 에너지 많이 썼는 지 집으로 갈까? <웃음> 그래? <웃음> 우리 <웃음> 응. 북친이 나랑 에너지 많이 어 에너지 많이 썼어 <웃음> 우리 둘다밑에로와서 <웃음> <웃음> 우리 허용 범위를 넘었어 우리 뭐 오전 일정도 치르고 <웃음> 에너지를 많이 썼어 <웃음> 어. 최선을 다했지? 어. 하루를 열심히 살았네데자 어. <웃음> 그럼 우리 이만 영상 마칠게요 <웃음> 갑자기 요 <웃음> 안녕. 안녕.